자, 1번 문제입니다. 음,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아이, 뭐し考생각後で決めても いいですか? 뭐少뭐 어, 어, 조금 더 어, 생각한 티에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決 어, 그렇죠? 어, める 결정하다. 응. 어, 考える 어, 생각하다. 어. 자, 여기는 어, 다아도데 뭐뭐 한 뒤에 라는 말이에요. 어, 다형, 과거에도이죠 뭐뭐 한 뒤에니까 아, 다형 되는 거예요. 다아도데 마에니는 뭐 하기 전에죠. 어. 자, 여기 만약에 하, 생각하기 전에 연결할 때는 강가에루 마에니, 어, 즉 뭐, 기본형 음, 음, 연결됩니다. 어. 자, 소바데, 소바데는 곁에서. 어, 그렇죠? 어. 後ろで, 이것도 뒤에서인데, 뭐 이거는 뭐 공간적인 뒤로 나타낼 때가 많죠. 어, 그러니까 시간적인 뒤니까, 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정답은 1번이네요. 子供に泣번이네요이も困りま이た번역하면아번이가 어, 어, 울어서 번이네요어거이네요이거 걸라냈습니다. 어. 아, 자, 이거는 어, 수동입니다. 나크의 어, 수동. 나카레르. 응. 나카레르인데요. 어, 어. 자, 어, 이거는 특히 뭐 간접 수동이라고 말하는 음, 것인데, 음. 뭐예를 들어 어, 시카래마시다. 하하니 시카래마시다. 응. 이거는 어,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어. 혼내다가 시카르. 지 다타카레 맞다 맞았습니다. 이거는 어, 직접적으로 어, 영향을 받는 거죠, 어, 그렇죠? 어, 났다라든지 예, 맞았다라든지. 근데 이거는 의다 어, 이거는 직접적으로 내가 영향을 받는 거, 어, 받는 거 아니에요. 어, 뭔가 영향을 받고 간접적으로 받고 어, 그래서 뭔가 안정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어, 곤란하는 거니까 아이가 울면 곤란하죠 어어 어, 그럴 때에 수동형 수동으로 어뭐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간접수동 인데요 어 특히 뭐 피해 수동 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피해를 입었을 때만 쓰는 거라서 아1 음. 어, 어, 대표적인 거 중에는 뭐 고도머니 나가る 라든지 아 어, 치치니 어, 신하렬 으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어, 예를 들어 지친이 지나레테 생활이大変になりました. 어 아버지가 죽어서 어,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라든지. 그리고 아메니 불어れる. 음. 보통 어 雨が降る죠? 음. 어, 비가 오다. 어. 雨に降られて服が濡れました. 비에 맞아서 어 옷이 젖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어, 간접적으로 비가 오므로서 어, 간접적으로 어, 영향 받을 때 에, 받았을 때 이런 수동도 쓰긴 합니다. 음. 자3 번. 정답은 1번이네요 시간가 이 하얗고이 시간이 없다 빨리 와. 자 명령형이죠 명령형. 자 크르. 3그룹 동사 거의가 되고요. 어, 자, 슬르 같은 경우에는 하얗게 싫어, 빨리 해. 어. 그리고 1그룹 동사는 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케, 에단입니다. 2그룹 동사는 미르 같은 경우에는 밀어 로로 바꾸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전답은 음, 4번이네요. 만가바칼이 연대, 인하이대, 스쿼시와 맹켜, しな사이 망가만 아, 읽고 있지 말고, 어, 조금은, 음, 조금은, 음, 공부하라. 음, 그런 말인데요. 어, 자, 바카리입니다. 망가만. 만의 뜻은, 어, 다け가 だけ도 어, 만의 뜻을 가지고 있죠. 만. 음. 근데 여기서 뭔가 부전적인, 망가 음, 음, 바카리라고 음, 하면, 어, 뭐, 뭔가 부전적인 음,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ゲームばかりしていないでゲームは始まるこういろんなシグロへそ返ってがパンスだマンでもマナラド漫画くらいマナジョンドちょ報道とモジョンドができますかちょはいじゃ5本問題正答は1本です来週までにレポートを提出しなくてはいけません 다음주까지리포트를 어,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그때와 이케마생,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 어, 연결은 음, 나이형입니다. 어, 스루의 나이현 시죠? 어, 그래서 1번이 어, 전답이 됩니다. 자6 번. 전답은 1번이네요 하이. 이 건물은 높이가 100m 정도입니다. 빌딩. 어, 맥주 있죠 맥주. 맥주는 비ー 어, 장음이 들어갑니다. 이건 비 빌딩. 어, 이 빌딩은 음, 높이가 어, 몇 미터 정도 있네요. 음. 자, 다카이가 형연사이형연사 어, 높다죠, 높다. 자, 어, 형연사를 어, 면사화하기 위해서는 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 사로 바꾸면 됩니다. 다카사 음, 그럼 높이가 됩니다. 음. 아츠이. 하면 음, 덥다죠. 그럼 아트사 하면 어, 어, 더움을 응, 나타내는 거죠. 어, 면사화시키는 거죠. 더아 어, 어, 더움이 사네. 더위라고 할까요? 그럼 더위 응, 아트사. 어. 자칠번 문제. 음, 정답은. はい財布を忘れたので何も買わずに帰ってきました財布をった財布を知らずに買わずに買わずに買とらわすみ買わに買ずに買わずに買買わずにもずにはわずに買わずに買わずに買わ 하지 않고, 라는 뜻인데, 자, 그러니까, 나이형 연결됩니다. 가우죠, 어, 사다. 의 나이형, 가와입니다. 그래서, 가와즈니. 그러니까, 가와나이데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어, 아, 좋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정답은1 음, 일본이네요. 가제の時にはあまり無理をしない方がいいです. 가죠 어 감기. 감기 때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는 음, 아마리 그다지 많이 어, 무리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 호가 이 이걸 뭐뭐 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는 음, 문형인데 어, 자, 나이 형 연결이네요. 부정 뭐뭐 하지 않는 편이 좋다니까 나이 형 연결돼서 이렇게 됩니다. 어, 만약에 물, 어, 뭐뭐 한,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할 때는 다타형입니다 뭐, 뭐 하는 편이 좋습니다. 타형 연결해서 타호가 이 라는 편도 있습니다. 9번 전답은 일본이네요.外に行く時はどこに行くか行ってから行きなさい. <너> 밖에 갈 때, 어, 나갈 때는 어디에 에, 가는가. 가는지 갈 건지 어, 말하고 나서 가라 어, 그런 말이에요 어, 자뭐뭐 어, 가는지 예, 예, 그렇죠? 어, 갈 건지 이 그까 기본형에다가 가를 붙이면 됩니다 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 이건 쓰긴 써요 있다 가 만약에 도코니 있다 가 하면 어디에 갔는지 예, 과거의 뜻이 되죠 음. 3번, 4번은 안 되네요. 말이 안 되네요. 자, 10번 전답은 1번입니다 카레니와 이지도 뭐, "아따" 코도가 안 되고, 그는 음, 한 번도 어, 본 적이 없습니다. 타 아, 코도가 아, 하면 뭐뭐 음, 한적이 있다. 근데 "아리마세니까" 뭐뭐 아, 한적이 없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